야, 대게 그걸 넣었다고? 아, 아니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아니, 대게, 대게 그걸 넣어서 써요? 어! 오히려 좋죠 좋은게 나오길 바랬을테니까 이건 똥스탯이 나오면 짜증할것같아요 기드라 과성장 안되죠 7코스트였기 때문에 하지만 과성장 부엉이는 되죠 부엉이가 3코가 되니까 기드라..어? 기드라 왜사코 아님? <웃음> 당당하게 말하는 거좀 보소? 진짜 개의 이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정리는 할수 있네 그러면 이제 지금 실탄 턴이네 그죠 상대 거울이 있는데 안 쓰는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아니야? 황패야? 홀수 홀수 뭘안 찍잖아 아무것도 나가 야그정도못 뽑냐? 이기금이미 그 본동을 잡아냈군요 좋아요 부타누스 그러면은 어둠의 문에서 티켓투스 뽑으면은 완벽하죠 지금 어어 두개야 두개 일루시아 탔다. 저자리자리수상에 저보다... 한번 발생한 미친 가판, 다크포탈 워록의 전무가 밝혀졌다 어, 덩가도 나왔어. <웃음> 너무 짜릿해! 너무 짜릿해. 아, 이게 그 88이잖아. 일단 스탯시 스탯이 존나 좋아요. 지역 비염 여장을 하나 탔고. 아 이러면 아 근데 이러면은 손해야 왜냐면은 불살리기에서 못 찾았잖아 안돼 지비작 지비작 두개 탔네 어? 안광 다 탔네? 어? 잠깐만 그럼 뭘로 하죠? 일리다리 탐구 남은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무기딜 와 이겼어